You capture zone A. <sínt> <sínt> oh <dear. coughs> 이거가와 너무 넘... 너기아 포티가 넘기는 거왜 이렇게 좋같지어너 나 살려주고 와씨어 어. 어, 뒤에 뭔가 온다 나이스